오늘 알아볼 주제는 10골드에서 100골드까지 랜덤한 금화를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의 결실이에요. 해당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은 아키패스의 임무를 달성하여 받을 수 있는 델피나드의 상자에서 나오며 일부 이벤트의 보상으로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 노동력 100이 필요하며 숙련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제 노력의 결실 200개를 열어보고 어느 정도의 수익 효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노동력이 2만이니까 노동력 충전제까지 사용하면서 열어야겠네요. 사실 요즘 스팀게임 하느라 아키에이지를 잘 안했더니 노동력이 가득 차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노동력을 전부 사용했으니, 노충제를 쪽쪽 빨아주고 다시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노력의 결실 200개를 전부 사용했더니, 소지금액이 3360골드 36은 25동이 되었으며, 대부분이 20골드 이하의 금액이 나오고, 아주 희박하게 50골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소비한 노동력이 2만이니까 대가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경우 2,000골드 정도를 벌수 있으므로 주머니보단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노력의 결실 하나당 평균적으로 16골드 80은 18동이 나왔으며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하면 16은 80동이었어요. 근데 노력의 결실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최대 1,000골드까지 나왔던 행운의 상자와 유사한데 효율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행운의 상자가 대박을 기원하며 까는 맛이 있었는데,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노력의 결실은 무조건 까는게 좋다는 것이며, 16은 보다 효율이 좋은 수입원이 있다면 창고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운이 정말정말 없어서 최소 금액인 10골드만 계속 나온다면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보다 효율이 안좋게 나올 수 있으나 반대로 운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바로 로또를 사러 가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